쉽니까? 제일 많이 벌었을 때한 달에 얼마까지 벌었어요? 카드기를 두고 가상입니다. 왜? 그럼요. 트레이닝을 몇살 때부터 했었요 저요? 저는 음. 둘 셋? 아둘어 아, 처음에 아, 왜 셋. 했어? 처음에는 알바로 했어요. 그냥 가서? 근데 그때가 휴학하고 워킹 떨어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어. 알바를... 워킹 어디 가려고 했네? 원래는 캐나다. 음아이스지도부터 떨어졌죠.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접속이 안 돼서. 그래서 트레이너로 이제 알바를 했죠 근데 마토가. 아 진짜? 재밌었어? 네. 그래도? 생체를 언제 따고? 생체는 학교 다닐 때 따죠? 따고? 네. 학교 다닐 때다 따게 하죠? 네, 따죠. 저희는 졸업, 학교 다닐 때 따게 하죠? 학교에서 가르쳐 줘요? 따는 거안 알려주죠? 제가 트레이너 할줄 몰랐어요. 사실. 왜요? 그때 뭐 23살 했으면 이미 빨리 정한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엄청 웜었고요. 그러니까. 그니 그냥, 정해서 쭉간 거죠. 그니까. 러 아, 진짜. 알바가 직업이 됐어. 그니까. 러 되게 오래 했네, 잘 맞았나 보네, 그래도 진짜.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웃음> <웃음> 제일 많이 벌었을 때한 달에 얼마까지 벌었어요? 이거 오픈해야 돼요? 어, 대충 대략! 대략! 네. 600 정도? 특히 20대 초반에 엄청 네. 그렇게 하잖아어 당기잖아 어. 매출 센터에 있으면 어. 매출 센터는 뭐야? 자기 매출을, 자기 매출을, 매출을, 매출을 만드는 거? 그거 당기면 제일 많이 죠 젊었을 때나 그런 때나이틀이는데 라이, 라이, 매출을 계속 당기는 게 정신적으로는 p 아 진짜 그걸 못 맞추면 내 돈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게 네, 막 어떻게, 현안이 되는구나 어떻도맞추고막 당기 엄크 막 만약에 당겨. 그 회원한테 땡기는 거야. 그게 어. 땡긴다는게 그걸 30% 그런데 뭐 25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겨야 돼. 그게 뭔 말이야? 15번 남았는데 더 끊으러 가시지요 그렇죠. 진짜? 방금 내 매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게 안 좋은 게 이게. 아. 그 당기고. 결국에 그러면은 내그 경우 에 내가 하나 의 그러니까 센터가 땡기는거 똑같은 거아니야 결국에? 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돈만 받을 뿐. 아, 그걸 응. 돈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만약에 정해져 있어요. 음. 한 사람당 매출 애기 적 있어. 만약에 백0 음. 0개 있어요. 어. 아 그럼 그 달에 그만큼을 해야 되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어, 재임용을 음. 하든 아니면 신규를 땡기든 음. 이제 신규가 만약에 안돼 OT가 없으면 땡길 어. 수 있는 사람이 기존 사람. 해원밖에 없지.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너무. 어. 아. 그러면은 그러면 해달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쪽 거의 비는 거지. 진짜. 응. 어. 그래빼기이는 이제 기랑 동시에 PP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소지시키려고 또 엄청 수업을 계속 돌리죠 근데 신규를 끊어내고 또 매출해야 되니까 신규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스케줄이 어. 완전 히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거야? 어, 넣을 데가 없을 만큼 음. 피크 시간대 난리 나는 거예요 음? 저녁 시간대 말인데응 음. 음. 그러면 이제 주말 내내 나와서 해야 다음에 만약에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또다 패턴해야 어요 나중에는 어느 일정 부분을 패턴해야 돼요 어. 나올 때? 일을 그만둘 때? 아니면 은 만약에 미리 끌어놨어요 음. 내일 그만둬 다른 사람을 넘겼어 환불이딱 음. 터진거야 음. 내 돼.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때도 인센티브가 넘어가죠 음. 그러면 그것도배틀해야지 음. 네. 음. 내가 님봤받았그니까 진짜 분명 악순환이 진짜 안 좋은 게 카드깡이 나와 무슨 카드깡? 내가 내가 카드깡을 해? <웃음> 카드깡 막 진짜 막 10만원 이도있요 음. 그럼 10만원 내 긁어 진짜 요즘 센터 투콜이야? 근데 매축강 만약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매주강 진짜 옛날에는 진짜 많이 었어요아 진짜? 요즘에는 안 하지 없겠죠? 내가, 내가 맞추기 위 내가 맞추기 위 만약 내 개인 매출이 있으면 또 팀이 있잖아요 음. 그럼 또팀 매출이 또 있어 그거 맞춰야 돼?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못 맞추면 내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수업료가 1 0 0을 쳤을 때 수업료가 50% 이렇게 잡으면 2 0 0못 맞추면 막 30% 떨어져고2 0 0못 맞추면 뭐 600도 못했어. 막. 최저 매출도 못했어. 아그니까그 매출에 따라서 돈을 주는 그치. 거야. 그래서 어, 그거를 맞춰. 맞춰서 해야 그래야지. 되는 거구나 응. 내가. 아니 내가 600을 맞췄을 때는 막 3만 원씩 선물 받아가지고 300을 했는데 막만 원씩 받아. 이제 어. 월급 차이가 엄청나. 서 어. 잘한 날은 확땡기고 음. 못한 날은 죽고 음. 이런 경우도 있고. 음. 아니 평타쭉 치고 가면 는 쉽지가 않. 음. 압박도 엄청 많이 들어. 그 그니까. 위에서 대형 텐터는 그냥 젊었을 때 많이 나온 거고 요즘에 또 워낙 티샵도 많이 생겨서 며칠 후 이런 거 많이 없어진 것같더라고저 완전 스물다섯 여섯 응. 초창기 응. 피트에 들어오니게그게 많이 안 됐잖아요 어. 그때는 샵이 어디있어요그때지가다 대형이잖아요 어. 그때는 진짜 내 주방 저 같이 일하는 선생님은 카드기를 들고 간사람도 있어요 왜? 그회어님 끊으려고 <웃음> 근데 그 회원님 막 모두 모일 때 어. 내가 들고 가그 달에 맞추려고? 어. 그리고 다시 오는 대박 진짜 난리나요 아막 진짜 막 말일 12시 될 때까지 어, 막다 미쳐있는 거야 그, 그거 그 맞추려고. 맞추려고 못 맞췄으면 어, 맞추려고 왜냐면 내 월급이 떨어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그 예를 들면 막 진짜 6 0 0막 맞춰야 되면 진짜 580만 원이야 막 이러면 그거 막 맞추려고 그냥 막회님 뭐, 뭐, 뭐. 보고 회계만더 해달라고 비는 음. 거지 매출이 네, 야 된다 그막 오티 이런 거 하면 푸시가 엄청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음. 무조건 하겠고 게 그래. 일반적인 그래. 팬님들도 이런 거다 하는 사람들이 음. 다른 거 빠지기도 해요 너무 세다 아빠도 이제 그러니까 돈을 잘벌 수가 없어 미스사람이 제도그렇게 되면 계속 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아? 먹고 다기 쉽지 않아요? 먹고 기 쉽지, 쉽지 않아요? 다 영업이네 네. 그것도 진짜 네. 결국 예, 네, 영업이죠 제가 그런 걸 비해서 여기 센터 회원님도 되게 편하겠다 편하죠 그러니까 담당 음. 선생님들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손솔쌤도 그러니까. 대형 알겠어요. 터나다는 거. 그니까 더 잘해주겠죠. 힘들네. 하면은 질이 떨어져 서 수업들이 정말. 왜냐면 나는 또2시 수업치고 빨리 치고 가, 치고 그냥 결국 그 생각만 할거 아니야. 이 시간 끝내고. 이게 정규 수업 사이에 뭐 OT가 있어. 음. 응. 그 이제 거기에 집중을 막 거기에 해가지고 완전 혈안하는 거지. 그래. 근데 요즘에는 또 너무 가격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너무 센터들 많고. 맞아. 그리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다할줄 알잖아 사람들. 이 약간 그런 게또 생긴 거 같아. 그래도 매주는 있겠죠. 아빠는. 대형 센터들은?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네 외출 일하네. <웃음> 일하네? 아니 근데 자기 돈 벌려면 해야 되잖아 결국엔 그렇죠 수업을 해야 되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또 해야 되고 근데 진짜 압박을 주면 맞춰 또 젊을 때는 더 그게 할거 같아 진짜 돈 맛을 알면 어 20초반에 막 네, 그때 막 벌고 이러면은 그리고 뭐 20대 때는 다른 나이 대에 비해서 많이, 그 많이 버잖아요 버니까. 그치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겠지 저도 사람은 진짜... 이팅 오늘 즐거운 얘기 감사했습니다